21살때부터 24살 현재까지 바이올린 배우고 있는 아마도 해가지고 레슨생입니다. 빨리 가지 말고 창을 어, 치지, 치지 말고 커진다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비발디의 협주곡 가단 조합 1학장 해보겠습니다. 이번 <웃음>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까지. <웃음> 너무 엉망이었나요? 네. 아, 아니에요. 그래도 <웃음> <웃음> 네? 소리 되게 예쁘네요. <웃음> 진짜요? 하얀 거같아 네. 감사합니다. 이 바이올린, 제가 저희 집 장롱에서 꺼내온 거거든요. 응? <웃음> 장롱이요? 저희 친언니가 쓰던 건데, 제가 장롱에서 꺼내와가지고 물티슈로 먼저 닦아가지고. <웃음> 저보다 좀 오래된 악기예요. 근데 네. 이거 연주할 때 박자가요.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러더라고요. 그게 보통 어려운 부분에 원래 사람이 연주하면서 좀 느려지게 돼 있는데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지 말고 오히려 좀다 느리게 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올리는 게 좋아요. 특히 안 돼서 좀느리는 부분은 따로 부분에서 연주할 때는 그냥 연주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서 해야 돼요.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. 여기요. 그냥. 끊어주세요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커져야 돼요. 까 어. 그. 어디죠? 여기. <웃음> 여기요, <웃음> 여기 샵써있 <서있어봐>. 잖아요. <웃음> 그냥 다똑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, 떨르다떨르다떨르다떨르져 하는 음을다 똑같잖아요. 근데 지금, 딴, 딴, 딴, 딴, 딴, 딴, 딴, 이것만 다르니까, 얘네들을 다른 음질보다 조금 더 강조해서 하면 좋아요. 네. 음정은요 그냥 이거 아무거나 렇 이렇게 짚어버리면 틀리기 진짜 쉽기 때문에 느낌 있잖아요. 이 느낌을 외워서 그 다음에 잡았을 때도 할수 있게 해야 돼요. 특히 저 강조해서 해주세요. 여기 다 똑같아져요. 빨라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1번 1번 1 2 2 아니 원래 이런 건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다시 해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레슨 받을 때도 그렇고 좀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꼭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다시 해주세요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점라라라요 쿼드 면서이제 여기, 여기 참 점점 커지 세요. 여기 이탈은난도 여기 페르마타 있으면 그앞에온그 뒤에 펠딱 느려지게 해야 돼서 감사합니다 땀이 나네요 혼이.. 혼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오전에 급하게 대화 막기임에도 훌륭한 레슨을 보여주셨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오늘 레슨 해본 수강은 어떠셨어요?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 <웃음> 학생께서는 분 수강은 어떠셨나요? 사실 아까 연주하다가 도중에 눈물 날 뻔했어요 <웃음> 약간 선생님 연주하시는 거 옆에서 듣고 약간 울림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눈물 날뻔 했는데, 울면은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대요. <웃음> 그리고, 진짜 바이올린이 재밌어서 시작한 거지만,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, 나도 나중에 은내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은내 가는 건 조금 그런가요? 사실 저도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응. 제가 입시 보러 갔는데 거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만약에 만나면 나는 엄청난 영광이잖아을까요 근데 선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저는 분명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할게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안 되는 부분도 따로 잘라서 열심히 연습하고 계속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